안녕하세요. 패턴 수트리 밥담이입니다. 여름 원피스, 시원한 나비 수매 한번 해볼게요. 기본 원형 뜬거 가지고 바로 패턴 하다가 그냥 하겠습니다. 여기 절개 분을 절개를 해서 여기 다스번을 엠프시키고요. 대로 다수 앞부터 잡겠습니다요 선에서 각부터 잡겠습니다. 여기도 각부터 잡겠습니다. 약을 먼저 잡아줍니다 잡고 여기서 품은 1cm 여유분 나갑니다 나가 여기서 5cm만 올라옵니다 요 선에서 요 선에서 요 선과 여기서 1.5 올라간 선에서 여기서 다스분을 뺀 소매 길이를 놓습니다 팔굽까지가 30인데요 좀35 40 다스불량 빼면, 35에서 답스를점5 빼면, 여기 소매기지 여기다 놓겠습니다. 여기서 15cm 나가줍니다. 여기서 5cm 아까 나갔죠. 이렇게 됐으면, 여기서. 요즘은 대부다 손에 목 파주고요 1.5cm 올라갔습니다 여기 1cm 여유주고요 여기 5cm 올라갔습니다 완성입니다 앞판도 앞판은 이 다스분을 이대로 이 분량을 이 밑에서 쳐줍니다 이렇게 쳐주세요. 이렇게 쳐주고요. 값부터 잡겠습니다. 우선에서 값을 잡습니다. 10cm 여유분 좋죠 여기서 5cm 올라갔죠 여기서 15cm 올라갔죠 기준선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1.5 1.5 올라가서 설의에서 길이 나줍니다 아까 3 5나지요 소매 길이를 그러면 소매 여기 서또 이렇게 소매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음, 나풀, 나풀. 소매가 완성됐습니다. 가스 잡아주고요. 목도 예쁜, 예쁜 디자인으로 목도 파주시면 되고요. 완성됐습니다. 나비 소매. 이렇게 완성됐고요 이런 소매는 바야스로, 나팔나팔하게 바야스로 하면 예쁩니다. 또 이제 퍼플 스맛 보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계단 해볼까요? 예쁘게 수정하시면 됩니다. 목도 예쁘게 원하시는 목으로 예쁘게 파시면 되고요. 이건 디자인은 간편하고, 어디 야외 나갈 때. 똘똘똘 말아갖고 가서 이거 좀 좋을 것같아여벌로 보다는 그 맛있으셔도 돼요 이렇게 도 완성됐고요 집판 뒷면, 뒷면입니다. 완성됐습니다. 요거는 이제 다스불량이 여기 들어가면 아까 구부면서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이거 보면은 라플라플. 여기가 얼마나 시원하겠습니까? <웃음> 여기 시원하죠? 이렇게. 여기 어깨선에서 이제 이렇게 꺾이면 라플라블, 마비처럼 라플됩니다. 감사합니다.